이렇게 추운 날엔 역시 라면이죠. 된장버터 옥수수 라면입니다. 엄마, 엄마! 저도 오늘 된장 바른 옥수수 라면 먹고 싶어요. 된장, 버터, 옥수수라고. 어? 된장버터 옥수수라고. <목소리> 된장버터 옥수수 라면 빨리 부탁드립니다. 된장버터 옥수수!